게임은 트러스트 노 파니 어떤 토끼도 믿지 마라는 게임인데요. 일단 한글화가 잘 되어 있고 이 친구가 그렇게 안 생겼지만 토끼입니다. 예, 네, 토끼고 일단은 저희가 게임을 한번 해 봐야 돼요. 저희도 잘 모르기 땜시. 어 요거 약간 커스터마이징 요소가 좀 있습니다. 요렇게 토끼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투디야 네? 너왜 이렇게 날것으로 왔어? 이제 클래스. t h a s is class. 그래도 귀는 하나는 해줘야되지않았을까 싶기는 귀요? 튜토리얼 합시다 아 각자 합시다 예. 아 하죠 오케이. 음, 각자 합시다 그리고 튜토리얼이 어떻게 했다 그런거는 우리 얘기하지 말기로 하죠 그니까 러 이거 스스로 잘 이해하고 오시고 마이크 끄고 각자 합시다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당신은 마을 주민입니다 늑대는 매일 밤 마을을 공격합니다 아 우리가 다 토끼인데 늑대가 따로 있어 두 명의 동료 마을 주민이 자신의 가짜 토끼라는 걸아 스파이가 있습니다 마을을 지키세요 밤마다 플레이어와 마을의 다른 이로은 밤이 되면 공격하는 늑대를 상대로 아 우리가 토론을 해서 네가 마을 지켜 보초를 세우는군요 음, 벽이 무너지면 탑이 마지막 방어수단인데 둘다 무너지면은 이제 가짜 토끼 그러니까 늑대 편을 든 토끼가 승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뭔가 방어력이 있네 카드는 코스트가 있나봐 뭔가 약간 하스 스톤이나 뭐 이런 것처럼 아무 숫자의 카드를 사용해서 포인트 총기를 방어하세요 5일 밤 동안 생존하세요 아하 요거 투표해 가지고 정확히 이제 마피아를 맞추면 승리를 하게 되고 또 사보타지도 있다는 뭐 그런 느낌인 것 같고요 승리 조건을 달성하지 못하면 승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기벽은 꼭 비밀로 하세요 가짜 토끼가 알아내면 방해 공작을 하여 여러분이 가진 아이템의 혜택이 사라진다 이건 조금 해봐야 알것 같은데요? 그죠? 이건 좀 까다로운데? 그지 아이템 두개중 하나를 선택하세요 각 아이템은 보너스 효과 또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기벽과는 달리... 아 요게 기벽이고 요게 아이템? 이런 식으로 되나 보네 아. 어 뭐야? 아 인게임 마이크 켰나보다 한편이 아 요걸로 말하자고? 어. 최소 두번 수비를 해야지 수비중일 때 다른 모든 수비자보다 더 많은 방어 포인트를 낸다면 총계에서 무작위로? 어 일단은 비밀로 우와 이런게 있구나 총계에 추가합니다 이게 뭔가 그냥 벽 포인트에 추가한다는 얘기인가그 다음에 이거는 끝날 때마다 어떤 수비자가 아 모두? 오케이 이게 난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음. 지금 누나 머리 위에 왕관 표시가 있잖아요. 그래서 누나가 이번에 수비할 사람 3명을 누나가 고르면 돼. 아, 오케이. 음. 오케이. 일단 음. 그거를 이제 왼쪽에 초가 있고요. 저 안에 연비 누나가 지목을 하는 거 같거든요. 음. 오케이. 그러면 난 이번에 담배니. 누나 저 한번 보내줍쇼. 아니 그 해달라고 하는 사람 걸러야 돼. 연비. 어! 걱정 마! 아니지! 한번 판단해보면 내가... 되지, 보내서! 어! 이번에 판단해보도록.. 아, 청색치 됐네? 씨앤이.. &E. 판단을 해보겠어! 횃불 있는 사람이 <웃음> 하는 거네, 지금? 어, 맞아, 맞아! 오! 저렇게, 어, 저렇게 켜진 사람이? 어, 저렇게 켜지는 사람 셋! 이미 선택한 거야? 왜? 너 하기 싫어? 전.. 싸잘 못해요! 하기 싸움 잘 못해요, 아, 미쳤나! <웃음> 아.. 예. 반대해도 됨? 아, 그러네! 투표도 해야 되네! 아.. 오, 우와! 이게 같다. 은근히 싫으면 또 이제 반대를 해 버리면 그러니까, 되는데. 자, 마음에 안 들면 반대를 해도 되는데. 근데 지금 입장에서 무지성 반대를 할 이유가 없지 않나? 저, 야, 저기네. 여기. 가짜 토끼가 네. 저 사이에 못껴 가지고 지금. 아, 어 여기 끼게 하려고 CN님, 반대 누르고 있네. 시애 님 끌어내리러 나왔습니다. 아니, 아, 뭐야? 여기가 대선판이 아니에요, 지금. <웃음> 어, 잘못 들었다. 근데, 근데 네가 반대하면 어머. 어떡해? <웃음> 나 잘못 눌렀어. 아, 이거 음성을 인게임으로 해야 되는 거 같은데. 통화방이 아. 우리끼리만 되는 거 같아요. 아, 오케이, 아, 오케이. 그러면 그러면은... 인게임으로 가자. 일단 우리끼리 카드를 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렇지. 일단 뭐내 볼까요? 런데 그게 다 보이나? 일단 제가 하나 내볼게요 일단 나도 그냥 내고 싶은 만큼 내볼게 그냥 어 오케이, 오케이. 나도 오케이. 그러면 음, 이게 근데 어까비는... 결국에 심리전이잖아 우리가 좀 누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했냐 아니면 누가 소극적으로 했냐 돼. 뭐 이런거 적극적 소극적도 적극적 소극적인데 음. 지금 여기 가짜 토끼가 없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그렇지 그래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맞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한 턴을? 왜냐면 뒤에 가면 카드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카드 관리도 해야 되거든요 무지성으로 쓸게 아니고 아 어. 근데 오늘 11포인트나 온다는 거 아니야 지금 늑대가 그지 완전 오네 오늘? 그러면 이거 저6 낼게요 우와 진짜로? 6이 있어? 나6낼아그 나 합쳐서 6이야 카드 여러 개낼수 있어 어. 빨리 아. 시간 없어 요 10초 나는 3포 했는데? 나6나6 나 6, 그럼 나도 6 아니, 아니 아니 아니 11 맞춰야지 6 3 하면은 2 하면 되지 안팬이는 어? 너 냈구나 <웃음> 괜찮아 괜찮아 오케이 마을을 위해서니까 마을을 위해서니까 우리 셋은 근데 우리 셋 중에 가짜 토끼가 있을 수도 있어 아 완전히 버텼다 굿 그렇지 어 완전히 어 완전히 버텼다 완전히 자 지금 H님이 4명 지목하셔서 수비해야 됩니다 4명? 근데 아까 했던 사람에다가 한 명만 딱 추가하면 될것 같은데 네그러면 사람들이... 구하면... 다섯 밤을 보내야 되는데 카드가 어. 적어. 그래서 이따 바꿔야 되긴 해. 카드가 어. 없어서. 그리고 C N N 은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사실 은 능력이 카드 몇개 쓰는지를 볼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오오 나한테 썼어? 나 의심한 거야 지금? <웃음> 아니 이제 제일 당당하게 얘기를 했으니까 같이 가려고 한 거지. 아하. 그래서 C N N 은 카드를 두 개를 썼습니다. 네. 왜두 개나 쓰셨죠? 왜두 개나 썼냐고요? 예. 사실 제가 좀 이번에 많이 내고 두번째 안 갈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꼬여가지고 지금 한팬캐빈도 많이 낸 상황이라 한펜캐빈 둘 중에 한명 아니면 둘 다를 다시 보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는 카드가 없어요 저도 한번 쉬고 싶습니다 이번에. 저도 쉬고 싶은데요 어제 밤샜는데 이거 아 시간이 없는데? 아 안간 사람 다가 그러면 네 불친번 돌아가면서 합시다 안녕하십시오 근데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웃음> 반대 투표를 하면 인원분배를 다시 할수 있나? 나도 그게 궁금하기나네. 야, 근데 네 명이나 보냈네. 와 대박. 이번에 네명 어. 가는 거예요 원래. 지금 14를 맞춰야 되는 거 같은데. 아, 아 여기 있는 사람들도 밤에 할 일을 선택을 할 수가 있구나. 어 아, 그러네. 이건 뭐야? 아, 아 이걸 예측해서. 오. 오. 그리고 축복도 있어요. 카드 한장더 받게 해주는. 그 합쳐서 14가 되면 이제 완벽하게 막는 거지. 근데 각각 토끼가 과연... 내는 카드는 우리의 방어력에 아, 마이너스. 아. 어? 이대미지 라도 저 중에 가타토, 자가타토끼 있다. 오케이. 상황이 좀 궁금한 게네명이다저 14의 수를 맞추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가 뚫린 겁니까? 예. 다 뚫렸어요. 17을 맞췄어요. 17을. 좀더 오버했는데 아 오버했는데도 뚫렸다? 음. 17을 했는데 뚫린 아, 거야. 아, 아, 아, 이번에 저전턴에 카드 일부러 아꼈거든요 저 일단 보내 주십시오 어? 저도 보내주십시오 저 지금 카드가 네. 하나 둘셋넷다여 일곱 일곱개 그러니까 안간 사람들 좀 보내 지금 어. H 빗소리랑 저 보내주세요 저 카드 좀 들어왔거든요 어시 n 이 믿을만 하지 아나 이렇게 네. 되면은 한편 시 n 한번 더 출격시키고 싶기도 한데 한편이 갈만해 이재정상황이 넉넉치가 않아서 또 집에서 아내가 기다리고 있어요. <웃음> <웃음> 어쩔 수 없이 들어가봐, 들어가봐. 그래. 아 예, 감사합니다, 이장명님 어, 신호는 좀 즐겨야지. 어, 아, 감사합니다. 혹시 연비누나 카드 남았어요? 나 지금 세개 남아있어. 근데 좀 짧은, 짜긋짜긴 그러... 해. 그래도 괜찮아. 그러면 저랑 연비누나 보내주실래요? 아랫라인으로 그래, 보낼까? 그렇게 하고 털자. 음, 아랫라인으로 그렇게 해서 해가지고. 이거 저기 해봐야겠다. 확실하게 잡아야 될거 같아. 어, 그리고, 어. 그리고 우리 저 전에 같이 갔던 사람 중에 저제 아이템 찢었어요, 누가. <웃음> 그것도 아, <웃음> 있어? 진짜 한 명이 완벽하게 의심이네 지금 어. 토끼는 아 아이템을 찢어 <웃음> <웃음> 아니 근데 좀 신혼이라서 내가 보내주려고 하는데 네 토끼라서 <웃음> <웃음> 급한 용건은 다 끝나고 오는 길입니다 <웃음> 아니 저기 뭐 2DC는 뭐, 뭐 어떻게 뭐 지난 밤에 대한 뭐 감상평이 좀 없나? 저.. 저 근데 사실 게임 룰을 이해하기 어려워서 <웃음> 그냥 카드 있는대로 말하고 내라는대로 냈어요. 저. <웃음> 저.. 저 3, 4개 있었는데 두장내 두디하여서 그래서 냈어요. 두 장을 저. 라미는? 라미님은 모르겠어요. 라미님 화장실 갔는지. 그러게. <웃음> 어젯밤에도 좀 복통에 시달리는 것 같더라고요. 아 토끼가? 아니 뭐 토끼가 또그 많이 싸잖아요. 토끼.. 토... <웃음> 그렇게.. 그렇게.. 에.. <에이. 웃음> 아무튼 해냈나? 잘 몰라가지고요. 어, 뭐야? 해냈나? 어떻게 됐나? 누군가? 해냈나? 책깔로딱 맞춰서 갔네. 근데 18 HP 나 있어. 어이구? 아 이게 말이 안 돼. 우리 패다 까고 있는데 이게. 어, 이거. 계산을 해봤거든. 내가 한장더 냈어 일을. 계산을 했을 때 그대로 다 냈다 그러면 A 형밖에 없는데? 나라고? 아 그럼 나 빼고 가. 어차피 딱 카드도 없어. 두 개밖에 없어. 어 지금 둘이 갈라서는데? 아니 근데 이거. 이번에 네. 나 보내줘 이번에 나 카드 많아서 이장님 저좀 보내주세요. 이장님인데요. 예. 어 보내 오케이 보냈어. 아니 제 지금 게임을 이해를 입장... 못 하고 있다고 어, 우리 이장님 뭐야? 누구 보내야 돼요 이제? 우리 이장님 제 토끼 아닌 거 아니야? 저귀검사해 어, 저거 비가 없는데요. 빗소리 보내지 말고 이번에 한 편이 네. 보내. 한 편이 보내고. 어 뭐? 빗소리 튕겼다. 이거 근데 어 기다려 준다 이 게임. 이게 가짜 토끼가 내는 거는 우리의 방어력에 마이너스고 진짜 토끼가 내는 건 플러스거든요. 예. 아, 아 가짜 토끼는 심지어 수비가 아니라 공격이야. 여기서 잠깐 참고로 가짜 토끼는 방어를 할 수도 공격을 할 수도 있다는 점 알아두라고. 이거 근데 다음날 어, 저는... 가기 전에 버티는 것도 버티는 건데 뭐 한번 찍어보는 것도 하고 싶긴 한데 어떻게 뭐한 편이는 뭐 오늘도 이렇게 잘 신호는 잘 이렇게. 아 예. 그, 아, 그래서 근데... 말인데. 역시 빠문에 뭘 모아야 될것 같아요. 포인트를 많이 쓰기 힘드네요. 아니, 말님 뭐 갖다가 지금까지 무슨 말하는 거야.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어 가지고 무슨 <웃음> 수해 <뭔> 하는 <소유하는> 거야. <웃음> 지금 집부스러온다고 17마리가 될까 아, 봐 아, 그렇구나. 미래가 없어지구나. <웃음> 그래. 지금 나는 일단은 풀 투자할게 나는. 그 아까 보니까 공격자 토끼가 무슨 능력 같은 걸 쓰는 것 같더라고. 아, 사보타지 그러면... 있다 그랬어. 사보타지. 야, 근데 그렇게 따지면 범인이 2D 라미일 수 있어. 그럼 다들 얼마낸 거야? 아 맞다. 야, 근데 5. 야 내가 장수를 많이 내면은 포인트가 깎이는 뭐 그런 게 있거든. 안 돼. 네 포인트냈어. 4초 남았어. 4초 남았어. 알았어, 아, 알어 확인하고. 나 5, 5. 나 5. 나 9냈어. 9. 나 7. 여기서 이제 이거 완막이야 내가 봤어. 이거 완막이야. 완막이 돼야지. 어? 어? 야 미친 뭐야? 어? 아, 이거 아니야 괜찮아 아직 탑 남았어 잠깐만, 지금 이번에 나... 20, 22 데미지 막으면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 진짜 포인트 많이 썼거든 우리 그니까 나 엄청 썼어 나나 빈털털이야 이제 아니 심지어 한펜이가 도와줘가지고 포인트를 제일 많이 쓰는 바람에 나뭐 원래 그런 페널티 같은 게 있거든 내가 내가 제일 네. 많이 쓰면 깎이는 거 근데 와 대박 빗소리 너몇개 썼다고 이번에? 두개 빗소리 이번에 수비 카드 연개 썼어 아... 미솔린다! 찍어라! 미솔린다! 미솔린다! 잠깐만, 아니, 내가 이 영... 나두개 썼다니까? 그 영빈은아 능력이에요, 미솔린. 아 이게 나온다니, 와 개쪼록. 어. 야 그럼 어, 지금 음. 카드 많은 사람. 야, 나, 나, 나 카드 좀 있어. 나미 누나 보, 이거 혹시 몰라. 저거 전부 공격했 쓰잖아? 그럼 우리 진다. 뭐, 일단 뭐, 한 패나 나 보내줘. 나 카드 좀 있어. 오케이, 나도. 카드 많은 사람들. 저도 카드 5장이요. 지금 라미 2D 중에 한 명은 가짠데? 어. 라미 2D 제외하고 몇명 보내야 돼? <목소리> 나왜 왕따 시키냐? 지금 빛소리 딱들켜가지룰 모르는 게 아니라 너는 모르는 척을 할수 있는 아이라서 그래 이 녀석아 아니 왜 아니 나, 나는 제가 너무 모르는 척 하니까 니들이 축하러 읽어봐봐 저거 어떻게 아, 해아진거 <웃음> <웃음> <웃음> 어떻게 이해하냐? 뭐라 <웃음> 이해야 돼? 뭘더 이해해야 돼? 야 근데 이거 조진 거 같은데 우리 마을? <웃음> 야 이거 차라리 라미한테 거는 게 나을 수도 있어, 이러면. 어, 일단. 아 이거 뭐예해지 지금 이거는 뭐한편이 재량권으로 그냥 2D 한번 찍어본 거야, 그냥. 라미야. 난 일단. 네? 너 진짜 아니야? 진짜 아니너 진짜 주민이야? 너 진짜 아니면 지금 2D가 어? 가짜 토끼인데 그럼 우리 진짜 조진 거야. 내가 말했잖아, 다섯 장이라고. 아너 진짜 아니냐고. 아니 2D 보냈는데, 씨. 저쪽 애들 속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근데 나 궁금한 아니야. 게 너는 어? 누군지 알아 가다가어난 알지 누군지 아 근데 그럼 나 궁금한 게그 중간중간 대화도 돼? 어 대화도 돼 그니까 러 지금도 되는 거야? 지금은 내가 넷 걸려서 안 되는데 궁금한 거 하나 있는데 채팅 채널이 분리돼 있어 혹시 마피아끼리는? 어아 그래 아... 아 이런 야 이거 26이나 돼서 진짜 조진 거 같은데 이거 어떻게 되려나? 와.. 아, 어려워. <웃음> 거지, 와, 어야 투디가 개수가 0이야 와, 아투 아, 맞잖아. 어, 투디 맞잖아. 아, 개비. 근데 솔직히 어. 나는 한 편이 탓을 할수 없는 게 나는 라인 줄 알았어 나도. 아, 아 나도. 진짜 나는 투디 <웃음> 같은데. 아니 방금 수비할 때 무슨 일이 있었는 줄 알아요? 일단 저는 사냈고 그럼 투디형몇 냈다고? 아 이거 실패하면 투지야. 나 왜? 니들이 내라면. 그러니까 다 내라고 다 내서 다극하지 사... 마. 시간 없어. 아, 다, 내면 내라고, 니들이. 다 내면 성공이야. 나안될 아, 다 내면 성공이야. 나안될 거야. 아다 내라고 다 내야 이긴다고. 오, 왜 자꾸, 다, 아니, 심사한 거게. 다 내. 해다 내. 제발 다내 줘. 싫어. 다내 줘. 아니 미친놈인데 이거? 네. <웃음> <웃음> 아저 미친 자식 저거. 내거왜 내야 돼? 아 진짜 미쳤나봐 제. 아너룰 이해 못한 것도 연기였지 결국에. 아니, 진짜 모르겠는데. <웃음> 아 진짜 모르는데. 아아 미친 사람 아니야. 야 그리고 이거 한판더 하면은 그냥 이 화분 나올 것 같다. 왠지.